안녕하세요 호카입니다 제가 최근 게임을 해보면서 순방 치트키라고 생각되는 덱과 증강체 조합이 있어서 영상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바로 강화술사 세나덱인데요 강화술사 시너지가 이번 12.8 패치에서 버프되기도 했고 초반에 이중주 증강체가 떴을 때 사격의 위치만 괜찮다면 세나덱으로 무조건 순방할 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챔피언 모르가나 벡스 룰루 나르 오리아나, 말자, 세나, 세라핀으로 이루어진 이 덱은 강화술사 세나덱입니다 이중주 증강체는 사격의 스포트라이트를 추가로 한개 소환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유닛은 체력 200을 더 얻게 됩니다 또한 세나를 하나 획득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중주로 얻은 세나로 빌드업부터 후반 덱 구성까지 용이하다 보니 쉽게 순방할 수 있는 덱입니다 세나의 아이템으로는 쇼진, 인피, 라위가 가장 좋고, 쇼진 대신에 수운, 구인수, 거악, 주검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반에 이중주 증강체를 선택하여 대깨 세나덱 운영을 준비해보았으니 정해진 빌드업 틀보다는 영상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화술사 세나덱 슛! 사냥의 전율이 정배긴 한데 이중주... 이거 무조건 순방 치트키 거든요? 어디 사교계의 위치 좀 아는 사람이 없나? 아 아무도 없네 도박이긴 한데 함 이중주 야무지게 가볼까요? 맨 밑바닥에만 하나 뜨면 되거든요? 야무지게 가보자 스팟라이트 위치 미쳐! 순방 슛! 아니 여긴 너무 약한데요? 바리우스 위치 미쳤고 자 회전 그로치 풀피 세나 스킬까지 여긴 뭐 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 세나 덱할때 초반에 로드를 맞춰줄 수 있으면 로드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블루 캐틀은 좀매서운데아 어차피 질것 같으면 백스올려서 요들이나 받을걸 보여주나? 아 이러면 졌다 1라우이까지 잡아주면 좋을텐데 너무 큰 바램이죠 요들이나 빨리 올려둘걸 그랬습니다 와 여긴 뭐 지고 싶어서 그냥 안달남 배치인데요 저희도 여기서 지고 4연패 하는 것도 좋긴 한데 뭐 이겨도 상관없습니다 이기면 20원이자 받으면 되죠 그렇지 이겨주면서 20원이자 깔끔하게 6랩으로 레벨업 해줄게요 그리고 리롤한번 쳐도 3원이자니까 한 번? 쳐도 3원 이자니까? 한 번? 덱스 4페어니까 한번 더? 5페어? 6페어? 아니, 리롤 칠 때마다 페어가 하나씩 더 쌓이는 게 이거 맞나요? 아, 세나나 이성 뜨지. 일단 나를 넣어서 이사교계도 받아줍시다. 그래도 덱이 나름 강해져서 해볼만 하죠? 그렇지 우리 모르가나도 이성이라서 튼튼합니다. 거기에 삼강화술사. 자 모르가나 아아 아, 스킬 한번더 썼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아 세한데? 뭐야 여기 루시안 이성이네. 아 세나 이성이었으면 이겼는데. 이건... 시간 탭을 만들긴 했지만 비전 마법사 문장이랑 루대는 세나 태을할때 필요가 없어서 태양 불꽃판 선택할게요. 아 녹턴 제발 어 그렇지 말자가 맞아주는거 너무 좋고 이건 뭐 이겼죠? 제다 스킬 쓰면 그렇지 녹턴 잡아내 주면 확실히 3강화라 정말 잘 버팁니다 비행기 슛 이분은 진을 사용하고 싶은데 안 나와서 잠시 세나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진 찾아서 세나 좀 팔아주라. 나 이성 찍고 싶어 제발. 세나 궁? 그렇지. 와 뭔데? 다 녹여버리는데요? 상대는 칠렙이지만 세나를 쓸 거면 강화술사가 짱이다. 리치! 자, 칠레 찍고 세나이성 찾아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세나이성을 무조건 찍어주셔야 돼요. 자, 3코 사면서 말자이성 오리 하나 넣고, 자, 세나야 슬슬 나온다. 어, 나올 때 됐는데... 아, 니 너무 안 나온다. 세나야, 세나야, 그렇지, 세나이성? 일단 찍긴 했는데 아니 이거 세나 이성 찍는데 바닥 긁는거 맞나? 상대는 이즈리 이럴때 삼성이 완성되기 전에 만나서 좋습니다 오케이 일단 공승 지력 세나 공 미쳐? 뭐 애들 죽을 생각을 안하는데요 실드에 태복에 미치 영승한두 번만 더하면 순방은 확정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뭔 벌써 9레비야 용병 보상이 얼마나 야무졌길래? 오호하세나야 보여주자. 그나고아 이거 빗나간 고좀 아쉬운데. 그렇지 나르야 너 혼자 먼저. 아니 왜 돌아와? 아니 나르야? 아 나르가 뒤돌아가지고. 세나 공각 아주 예쁘죠? 이대로 대각선 그대로 쏘면? 그렇지 딜 야무지게 들어가고 한번더 써주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오리궁 미쳤고 세나 궁까지 미치! 이거 오히려 용병이 같이 치고 올라오는게 저희가 순방하기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뭐시고플레 3개 팀 미쳤! 하긴 7마리 중에 2마리 빼고 다 3코스트인데 안 뜨는게 더 이상하다 그죠? 순방 확정 아이고 시비르 대기방인데 시비르 빼고 다 떠버린 이러면 한턴 더 뽕승 야무지게 먹고 가지 미 그렇지 세나 궁 다잡아 내주면서 소고기 다져주면서 스킬 한번 더 쓰면 그렇지 자 비행기 장전해주고 비행기 슛 보통은 7레벨에 세나 삼성 작을 해주는데, 4스테이지 내내 세나가 한 마리도 안 나왔기도 하고, 세나 삼성은 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8레벨로 하는 게 차라리 순방하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세라핀만 하나 찾으면 34교계 맞출 수 있죠. 핑핑아, 아, 안 나오니까 모르가나 이성 하나 더 올려줍시다. 세나가 왼쪽 때리면 좋은데 아 범팽이 때리네 뭐야 드로으로 틀었는데 갑자기? 그렇지 굉장 미쳤고 한번더아까지 그래도 이긴 것 같습니다 컷! 자 상대는 혁신같은데 오케이 세나가 궁치렸고 한번더 쓰면 찐아 뭐야 우리하나궁문에 오히려 진이 사라졌는데요? 아니 세나야? 아니 진을 쳐야지 이걸 진다고? 레나타가 세나 앞에 있지만 그래도 세나 궁각도 야무숩니다 그렇지 세나 궁 미쳤고 한번더 그렇지 다 없어지면 미친 강화술사를 둘둘둘렀기때문에 레나타 딜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브랩 가기는 글렀고 세라핀이랑 오리하나이성이라도 계속 찾아봅시다 세라핀 이성자 다음 만날 상대들이 아 1등을 만나면 좀 힘든데 고 이거 이러면 3등 배치해 줍시다 일단 알리스타 궁은 궁각을 좀 틀었다 그죠? 스나 궁? 그렇지 관리 빨리 잡아내 주고 이러면? 이러면 그래도 이긴 것 같습니다 순방하나 보내고, 오케이, 3등. 제발, 매칭. 아, 1등 만나는 거 너무 안 좋은데. 차라리 제가 3등을 만나서 3등을 보내고 2등이라도 하는 게 좋은데, 좀 아쉽네요. 여긴 뭐, 이길 수가 없는데. 일단 침장이라도 피해봅시다 와 여긴 뭐 침장 맞출 생각도 안하시는데요 자 세나야 보여주자 궁각은 야무시다 뭐고? 뭐시고? 내꺼 다 어디갔노? 자 일단 2등 나이스 이거 징크스 삼성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 있죠 근데 오늘은 좀 뭐랄까 봐주고 싶네요. 음 그래 내가 봐줬다. A3 징크스 삼성 찍었는데 1등 시켜줘야지. 썰은 슛! 네 이렇게 이중주 증강체로 사격의 위치만 좋다면 무조건 순방할 수 있는 덱이니까 여러분들도 꿀빠시길 바랄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